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, 난 만족함이라,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, 나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 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.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알레리야 네.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한쪽 감이 없습